네, 안녕하세요. 준일쌤이 오늘 배울 내용,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잘가, 네모. 우리 이제 네모라는 말 쓰지 말아요. 뭐이 고급적인 말, 고급적인 말 뭐냐면은 사각형, 사각형 반가워. 음,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s 서 사각형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정의가 자꾸 헷갈리는 분들 아마 선생님이 정의,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보시고 한번 더 얘기한다면 은 삼각형 내용 한번 더 보고 오세요 정의라고 성질에 대해서 나오니까 사각형의 사각형 정의는 뭐냐 내변으로 둘러싸인 도형면 도형을 말합니다 내변으로 4개의 변 4자 말인가 4개 4변으로 둘러 쓰면 돼요 그 사각형의 성질 그러니까 4개 가게 합이 360도가 되는 거 그리고 4개의 이 각이 있다. 네개네 네 변이다.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개의 꼭지점이 있다. 네개의 꼭짓점이 있다 해서 사각형이 될 수는 없어요 오각형일 수도 있죠 네개의 꼭짓점이 있으니까 음, 꼭 다섯 개의 꼭짓점이란 말은 하지 않아 네개의꼭지점서 오각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성질인 거예요 정의가 되진 않아요 꼭 이게 네개의 꼭짓점이 있다 반드시 사각형이 아니다 네개의 변이 있다고 해서 사각형이 아니다 어떤 네개의 변이 있어야 되느냐 네변으로 둘러싸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은 음, 여기가 또 잘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변이 있다고 해서, 사각형이 아니죠. 네 개의 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죠. 예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였어야지 사각형이 된다. 둘러싸인. 둘러싸인. 둘러싸이지 않음. 네. 그래서, 우리 좀더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사각형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다는 거 알겠죠 알겠죠 아,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사각형의 종류 이거 이거 네 사각형의 종류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의 종류를 배워보려면은 일단 크게 어그 집합이란 걸 배워야 돼요 저기 저기 체육시간 집합하면 다 모이는 거 알죠 그런 거 집합이 모여 있는 거 얘들이 안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사다리꼴 사다리꼴 안에 또평행사변이요그 다음에 좀더 크게 그게 요렇게 좀더 얘네들이 뭐아니야뱅크게 사각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사각형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 이 안에 사다리꼴이라는 게 있어. 사다리꼴 그리고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 이 있어 평행사변형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조금 이따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 안에 여기 직사각형 직사각형 들어봤죠 말은 뭐,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일시정지제를 하고, 한번 적어볼 시간 드릴게요. 이거는, 어,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아야지, 이제 나좀 사각형 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사다리꼴.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뭐냐. 자, 소방차들이, 어, 불이 났어요. 그럼 삐뽀삐뽀 하고 왔죠. 그럼 삐뽀삐뽀 하고 와가지고 뭐 타고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죠. 사다리 모양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밟고 올라가겠죠. 소방관들이. 요거 밟고 올라가는 거를 좀 간략하게 표현해 가지고 요거 모양이 사다리 모양이다 해 가지고 사다리꼴이라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 모양이다 사다리 무슨 꼴이다 그 그러니까 꼴이라는 것은 모양 생긴 색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사다리꼴은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얘네둘 지금 초록색 표시 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지금 천인 초록색 적는 거는 전부 다정의에요 정의. 지금 사다리꼴이 정의를 적어줬어요. 한 쌍의 대변. 그거 화장실의 대변 아니에요. 음? 한자 제대로 알아야지. 그 대변이 아니라, 마주할 때, 마주하는 변, 마주할 대자의 변변자. 음. 그래서 마주하는 변이 평행하다 지금 초록색 변이 서로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하는 이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어 평행하다 평행한 그게 더작겠네요 평행한 사각형 평행한 사각형을 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표시를 이렇게 꼭건 평행이란 얘기예요. 한 쌍의 대변. 우리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하는 거죠. 한 쌍이라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이 대변 평행한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 한다. 자, 이게 정의예요. 우리 여러 번 사다리꼴 얘기하면 뭐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 8 0도이다 이런 거 성질 이런 거예요. 음. 요게 정의예요. 딱,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하면 바로 사각, 사다리 꼴. 사다리 꼴이라 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사다리 꼴 나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배우는 거겠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이게 이런 게 평행하다라는 거죠. 평행사각형, 어떤 게 평행사각형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말로 일단 정리를 해줄게요. 평행사면형은두 쌍이 대변이 왜 컨트롤 C 컨트롤 V 가 안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가 안되네 네, 좀 쉽게 하려 했는데 안됐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변 사각형 따다단 따다단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좀더 길게 감쪽같죠. 한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네. 그래서 여기가 평행한 거는 우리 여기 저 초록색 표아 이렇게 평행 평행이 평행 또 다른 게 요것도 두개 두개 표지해주면 각각 다르게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더 좋겠어요. 서로 다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라고 그냥 말을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아니죠 그니까 러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사각형을 사각, 한 얘기한 거야 뭐 평행사변형이 이게 정의예요 지금 초록색 적은 거뭐 평행사변의 정의라고 얘기해가지고 마주보는 두각이 180도다 이거는 성질 얘기하는거예요 네, 뭐?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것도 성질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거 성질이에요 여기가 7cm 이고 여기도 7cm 여기가 4cm 4cm 그렇다 해가지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하면은 평행사변이 아니에요. 평행하다는 말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자, 평행사변형의 정이 서로 다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그럼 우리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직사각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직사각형이 뭐냐. 자. 이런 걸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네, 초록색을 적어줘야 되겠죠? 정의 또 적어줄게요 네 개의 각이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이 아까 삼각형 얘기할 때 직각 표시, 기억자 표현해준다 했어요. 기억자 표현. 그럼 직각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럼 90도 곱하기 4여서 360도. 직사각형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마주보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가 뭐8 c m 고 여기가 8 c m 고3 c m 고 3cm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해서 직사각형? 아닙니다. 왜? 평행사변형도 되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가 같은 거는 7cm, 7cm, 4cm, 4cm, 평행사변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이다. 성질. 음. 자, 성질은 선생님, 그럼 다른 색으로 한번 적어줄게요. 성질. 무슨 색을 적을까? 핑크. 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얘도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또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도 되고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는 직사각형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써주면 돼요다 성질 핑크색 은 하지만 사다리꼬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달라요. 여기가 막 5cm, 7cm, 뭐 여기가 어 9cm, 8cm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변의 길이 다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스톱하고 성질까지 적은 다음에 마름모 뭐 정사각형 하도록 할게요. 스톱! 뿅네자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남은 거는 마름모랑 정사각형이 남은 거죠 마름모랑 정사각형 마름모랑 정사각형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선지울 동안. 자 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말은 뭐는 아, 말로 한번 설명해마 말은 뭐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을 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핑크 선생님이 성질을 했죠. 자 다시 한번 더 적어볼게요. 말은 뭐 말은 뭐는 어떤 모양이냐.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거.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다 요런 모양 그러니까 얘기가 5cm 5cm 5cm 5cm 다시 정어 볼게요 마른모는 내변의 네, 네, 길이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럼 같다 표현 선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준다 했었죠 삼각형을 봤으면은 다시 정리될게요 위에 네임 카드 여기 인가요? 위에 네임 카드 올려놓을 테니까 삼각형 성질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먹으세요자네변의 길이가 같다 음, 마름모 자 음, 그리고 우리 정사각형 정사각형 보면은 우리 직사각형 안에도 포함이 되고 마름모 안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뭘정사각형이라 하면은 직사각형과 그리고 다시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쳐 놓은 거 자. 직사각형 플러스 마름모를 정사각형 이라는 고하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같다와 마름모의 내변의 길이가 같다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은 정사각형 직각, 직각 직각 직각 직각 내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 이게 바로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성질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이웃한 각의 합 180도 마주 보는 각 같다 두쌍 서로 아, 마주보는 편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세 개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이웃 8 0도 마주 같다. 마주 무주라 적었네요. 무주 가고 싶었나? 네. 마주 변 길이 같다.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7cm다. 여기도 7cm, 7cm, 7cm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를 배웠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사다리 꼴의정의딱 이것을 얘기를 하면 사다리 꼴이다. 한 쌍의 대변이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니까 사다리 사다리 타고 가는 그 구급차, 구급대원이 하는 모, 사다리 모양 기억하랬죠. 평행사변형 무엇을 얘기하면 딱이 것이 평행사변형이다. 두, 두 쌍의 대변, 마주하는 변, 그냥 서로 다른 두 쌍의 서로 다른 두 쌍이어야, 서로 다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은 네 개의 각이 직각, 그러니까 수직 90도를 이룬 인 사각형을 얘기하고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친. 마름모를 합친 네 개의 각이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네,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는 둘다 되지만, 하지만 직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닙니다. 왜냐, 직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죠. 마름모는 네 개의 각이 직각이 아니죠.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직사각형과 마주 마름모의 공통점은 마주 보는 면의 길이가 서로 같죠. 하지만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성질. 그리고 또 이웃한 두개의 각의 합이 180도다. 이것도 성질.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정의와 성질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이 영상, 주일점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도록 하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